장윤정, 도경환, 돌잔치 사진 공개 붕어빵 가족 장윤정과 도경환 부부의 아들인 연우 군의 돌잔치 사진이 공개됐다. 스튜디오 킹콩인 러브는 지난 14일 공식 SNS에 연우 군의 돌잔치 사진을 올렸다. 장윤정과 도경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과 사진을 찍었다. 세 사람은 한복을 맞춰 입고 포즈를 취했다. 특히 도경완과 아들의 붕어빵 외모가 눈길을 끌었다. 둘은 하늘색 커플 한복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봤다. 편안한 모습도 볼수 있었다. 장윤정은 캐주얼 룩을 입고 연우를 품에 안았다. 흐뭇한 미소도 지었다. 출산 후에도 변함없는 미모가 돋보였다. 부부의 커플룩도 확인 가능했다. 도경완과 장윤정은 화이트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 아들 연우의 손을 잡고 행복한 인증샷을 남겼다. 부부는 지난 13일 자택에서 아들 연우 군의 돌잔치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가까운 지인들과 친지만을 초대해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한편, 장윤정과 도경화는 지난 2013년 6월 결혼해, 슬하의 아들 연우군을 두고 있다. <목소리>